<웃음> 아 이제 지금은 저희 뮤직비디오 첫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 이홍주 배우님을 만나러 픽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카메라만 켜지 면 뭐, 이렇게 홈비디오에 내가 다가. 안녕하세요. 이홍주. 아네 안녕하세요. 그네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그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촬영에도 촬영 맡고 있는 장영상은 아? 준이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희 둘이 친구거든요. 그래서 네. 영상 제작하는 쪽 일을 하다가 유튜브도 한번 해보자 아. 유튜브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.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이제 무명 가수들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컨텐츠를 약간 프로젝트.. 아예 맞아요 프로젝트 유튜버 이제 처음이에요 첫 뮤직비디오 어떤 거 같아요? 무슨 컨텐츠 음. 제가 너무 초면에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렸나요 시 신선하긴 한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뭔가 운명 가수라는 그 타이틀이라는 게 조금 아그 타이틀이 네 조금 신기한 신경... 것잘될것 같아요? 음... 아 제가 함부로 그걸 얘기하는아 <웃음> 아, 메인은 와인 근데 이제 와인에 투과가 되는 모습을 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걸어와서 이쪽에서 손을 제가 보기에 아까 보니까 이각이 난것 같아요. 그죠? 이 창가에 저 와인이랑 비치거든요. 이런 느낌으로. 네, 하면 하고, 그리고. 네. 어, 안따라요안따라세요안따라요안따라오세안 따라오세요. 안따라요나요안 따라오세요. 안 따라오세요. 안따요 어떤 라오요 네, 전전 진짜 요았어요아진짜요 네, 진짜. 좋았어요. <웃음> 제가 요금 이름을 까요었어요 배우님. 요 네, 홍준님이죠? 네 <웃음> 제가 왜 까봐 <웃음>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요 아 게? 카메라를 켜면 기억력이 좀안좋아지는 <웃음> 울렁증 있으셨나요? 네, 저 그래서 제가 매체를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아~~ 신기하게 무대에 서는 것보다 카메라가 더 무서워가지고 아 어떻게 조금 그래도 지금 극복이 되셨나요? 어... 완전히는 아닌데 네. 그래도 예전보다는 아, 저한테 팁좀 주실 수 있을까요? 하하하 아... <웃음> <웃음> 참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. 도와서 세번 나오는데 세번 그냥 쭉 밀고 가도 돼. 아, 알았지? 네. 지금 네. 약간 너옆 모습만 나오거든. 네, 기억해. 도와서 방금 좋았어 내가 뭐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. 한, 돼 있을 때 너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가 있어. 오, 아, 뭐?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 이제 그때 너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와서 몸을 돌리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. 모션을. 아, 뭐야? 뭐? 있을 때. 아 뭐야? 내가 봐는 건어게할까 여기 뭐야? 자, 이 정도? 근데 지금 안 웃었는데도 표정의 변화가 확 드러나잖아. 풍명스러운 네. 음. 상태였으니까, 오케이. 집중해, 아, 그러니까 눈을 집중했는데 사진이 예뻐서 나도 모르게. 네. 응? 네. 오케이. <웃음> 방금 되게 재밌게 찍었어. 제작진 <웃음> 네. 인사 인사 막을까요? <웃음> 네. 분명 저희가 유명해져서. 아 우리 다 같이 서야지 왜네가 <웃음> COMF 감사 인사 표합니다 저희가 꼭 유명해져서 이 카페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무료로 대관해 주신 COMF 사장님께 인사 네보겠습니다다 <웃음> 다 인사 방향이 다른데요? <웃음> 아나 재밌는 거생각났어 재밌는 거할거 네. 거. 촬영이요? 지금 말하면 안돼어 촬영 <웃음> 비밀이야! 지금 말하러 왔어요. 제가 모르면... <웃음> 저도 아, 모르넌 내가 좀이다넌 알려줄게 아, 네. 한번만 더 할게요 예? 한번만! 진짜 마지막 할 건데요 네. 진짜 미안합니다 형웅씨 지금 진짜 무서워 보이는 거 알아요? 저 무섭다고요? 아 지금 조명이... <웃음> <저요>? <웃음> 감독은 처음이라서 에피소드 2 가겠습니다 홍준님 어떠세요 지금 촬영? 안 추우세요? 아... 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 진짜요? 어떤 게... <웃음> 어떤 게 좋으신 거죠? 아, 예. 아 약간 입이 돌아갔지만 <웃음> 저, 저 지금 너무 즐거워요 진짜요? 진짜로 <웃음> 진짜 즐거워요 그 열선, 시, 열선 키세요 진짜 즐거워요 <웃음> <웃음> 아 혹시 홍주 혹시 제 나이 아시나요? 어? 아니요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아까 재밌을 것 같다는 컨텐츠가 네 홍주님이 내 나이 맞추기 어때?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홍주님 아... 제 나이를 한번 맞춰보시죠 지 않을 겁니다 아 이랬는데 저랑 동갑인 거 아니야? 헉! 이랬는데 나보다 어린 거 아니야? 제 나이를 한번 맞춰보시죠 홍준님이 96년생이라 고 그랬죠? 네 돼지가 구호죠? 구호가 아마 돼지일 겁니다 돼지세요? 예? 예? <웃음>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알고 <웃음> 그냥 그냥 돼지세요 <웃음> 어떻게 알고 일단 정답은 우리 마지막 촬영 때 공개하겠습니다 b a j 까지 찍고? 그렇죠. 그때까지 홍준님은 제 나이 유추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까지의 바라본 추 g 나이는 a j i 솔직하게 솔직하게? 솔직하게 솔직하게? a 네, 솔직하게 음.. 한 g 살 위? b 살 위? 홍준님이 지금 r a 이신가요 Bajima 홍준님과 함께한 첫 촬영에서 제 예상 나이는 r a 하나였습니다. 맞아요? a 네? 아 h 그 r a n g d e Bajima c h a 잠깐만요.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는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잠깐 불을 끌게요 <웃음> 안녕 불 켜는 거 괜찮으시죠? 네아 네. 네. 확실히 어 이거 이렇게 경찰 아저씨 들을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? 뭐야 뭐야. 저보다 불을 빨리 끈 사람이 있었어요 <웃음> 영상에 담겨있긴 하거든요 저보다 불을 빨리 <웃음> 네. 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<웃음> 소리가 들리고 끌라고 하는데 소리가 들림과 거의 동시에 끄시거든요 <웃음> 경주님이 되게 짬이라고 해야 되나요? 경험 경력이 되게 좋으신가봐 경험이 되게 있으신가봐요. 여자 눈 클로즈업 먼저 할 거야. 약간 표정. 그 얘기가 왜 나와? 약간 좀또 어글. 넌또 어글.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좋다. <웃음> 너무 좋다. 오케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우리. 머리 됐어요? 된거 된 같네요. 저잘 모르겠어요. 저기 저는 잘 저도 여자 머리를 잘 몰라서 오, 우상 너무 잘 맞췄다. 오, 진짜. 참 너무 잘 맞는다. 너무 힘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사를 친다고만 생각해 보자 45도 아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울도가 터져 올라왔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45도 아래를 걸어가. 웃음> 아직 멀었다. 아직 멀었어.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난 아직 멀 <웃음> 버틸 솔로도 아닌데 저, 저 아직 모르나봐 너무 영광입니다 <목소리> 네? 영광입니다, 네, 저도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죄송아 아, 아, 아. <목소리> 아, 아무튼 여러모로 두번 정도 촬영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음. 근데 버스킹 촬영에는 찍을 게 그게 많지 않고 그죠? 제발 그만해 <웃음> 아무튼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? 진짜 네,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음. 제가 만든 곡인데, 이거는 같이 만든 곡이 아닌가. 음... 네 진짜로, 이게 영상이 있어야 완성되는 곡이 아닌가. 오케이! 여기까지! Yeah. <웃음>